이것이 무엇이냐 기타 이 셔터인데 C&D 사이즈 라고 써있어이걸할수 있는 일이 좀 있습니다 참 기대되네요 컴팩트 페달만 딱 들어가는 페달 보드. 드라이브를 살짝 걸었는데, 앞에다 걸었어요. <목소리> 이런 거를 사운드 만들 수도 있겠다. 이거 되게. Yeah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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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드가 원래 잘안 잡히는데 잘 잡히네요 여기 샌드 리턴도 달려 있어서 이펙터 사운드랑 다른 거랑 분리해서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혼자 놀기의 이펙터에 범주하는 들어... 이거랑 루퍼랑 하모니스트? 그거랑 피치즈퍼더랑 딜레이 정도만 있어도 막 기타리스트들이 건반에 노브도 많잖아요. 노브 많아가지고 어려할 텐데 이건 두 개밖에 없어서 <웃음> 너무 편한데요. 기타, 베이스, 드럼 이렇게 있는 밴드들도 많잖아요. 그런 거에서 되게 아이디어를 엄청 제공해주고 같고요. 그리고 자기가 노래를 다 만드는 친구인데 건반 잘못 치는 친구도 있죠저 같은 경우 같이 비슷한 사람들은. 기타로 건반 쪽을 예를 들어서 데모를 만들기도 하고 그걸로 완전히 막 음악 하나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도 활용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<웃음> 지금까지 크라잉트의 이상면이었습니다 보스 SY1 만져봤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<웃음>